전철을 타고 집으로 향한다. 신둔도해촌역에 도착했다. 5분만 걸어가면 우리 집이다. 짜잔! 이곳이 바로 우리 집이다. 아빠는 이곳에 오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 말했다. 답하고 따분하고 지루할 것만 같았던 이곳이 점점 좋아진다. 난 방과 후 일상에서 벗어나 종종 이곳에 온다. 나만의 아지트다. 맑은 공기와 산새 소리 나뭇잎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달이 내 얼굴을 비춘다. 기분이 좋아진다. 걷다 보니 이런 집도 있다. 정원도 엄청 넓다. 아, 어린이 집이다. 너무 예쁘다. 천천히라는 팻말처럼 천천히 걸어보자 와, 아, 달이 출현했다. 얘네들이 팻말의 주인이었다. 아기 병아리들이 쪼르르 엄마에게 달려간다. 갓들도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너무 행복해 보인다. 소소하게 사랑을 쌓아가는 우리 집에 웃음꽃이 핀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찾아준 이천 뜨레아미가 너무 좋다.